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대동님.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네. <웃음> 아이고. 아 아이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어떻게 식사를 하셨고요? 예, 예, 예. 아, 오늘 아주 뭐 양복이 멋집니다. 아, 예, 양복이 예. 시하양입니다 아. 아... 지난주에 하나 사주더라고, 마누라 아, 저 딸림이가. 아... <웃음> 둘째 딸이. 우리 윤크바스 TV 그 출연용을 사, 사주신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은데요. 아, 이야, 그... 아주 그 굉장히 멋져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뭐 코디는 우리 윤 대표님 못 따라가죠. 아, 이별 말씀을. <웃음> 이건 뭐, 이건 한 5천원짜리. 네. 아, <웃음> 그래, <그게> 안 보입니다. <웃음> 그 화면에서 보면 뭐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요. 아이고, 아이고, 이 예, 예, 예. <웃음> 원래 그 제동님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출연하시는데, 예. 어, 지난주 월요일 날, 건강 검진을 한다고. 예 예. 예. 그래 가지고 예. 건강 검진을 그 군병원에서 하시는 거죠. 국가 보험 병원. 아, 그 중앙 보험 병원 있잖아요. 그데 네, 네, 네. 네. 예. 중앙 보험 병원. 예. 또 군병원 저 서울 지구 국군 서울 지구 병원 있잖아요. 예. 거기서 주로 이제 매년 하고. 아. 예. 아, 공짜로. 거기는 예, 무료입니다. 무료죠. 예, 예. 아. 큰 혜택이죠. 큰 혜택이죠. <웃음> 예. 하여도뭐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 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오늘 아주 그그 그 혜택을 네, 용카세 그...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 우리 갚아 드주시고아예 조금이라도 뭐 그런 거 좋겠네요. 네. 예. 뭐 건강검진 뭐 완벽하시죠? 아, 모든 수치가 뭐 정상이고 아 깨끗하다고. 아또 <웃음> 또야 제가 그래 칭찬 듣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데 예, 어, 예, 예. 그 제가 어떤. 좀 그랬어요. 그날 기분이 좀 괜찮더라고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하여튼 그잘 나갈 때 조심하시고. 아 예, 예. 조심해. 야 네. 오늘 끝나고 나서 또 어. 예. 뭐 막걸리 한잔 하셔야죠. 아 예, 물론. 예. <웃음> <웃음> 그 시간은 저는 굉장히 저 행복합니다. 아. 이 방송 끝나고 끝나고 이제 윤대표님하고 이렇게 또 다른 네. 뭐주제에 관계 없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대화 나눈 그게 저는 참 네. 좋더라고요. 예. 저도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어, 이제 이 패널들 섭외하고 예, 예. 또 이슈를 정리하고 하는 게 물론 간단한 건 아닌데 예, 예, 예. 그래도 이렇게 참 어, 이런 유익한 토크를 한다는 게참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참뭐 복을 복을 복을 복이 타고난 거죠. 아이고, 제가 저도 좀 많이 배우고요. 아이 보람도 있고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아이 오늘 아주 뭐또 굉장히 준비를 하고 싶어요. 아니, 예, 저는 뭐 준비는 또 독자들에 대한 네, 네. 최소한 예의 같아가지고. 아. <웃음> 나름대로 좀, 조금. 네. 네. 오늘 그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제가 여쭤보고 네,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박정희보다 문재인을 더 신뢰한다는 나라의 미래. 네. 하, 정말 통곡처럼 들리는 이야기에요. 예. 그죠? 대한민국 군대 워싱턴 선언의 안도에도 좋은가? 네. 네. 군의 대선배로서. 예, 예. 대한민국 군의 원로로서 예, 말이죠. 예, 예. 오늘 좀한 말씀 해주실 것 같고. 윤석열 국방혁신위원회. 네. 무엇을 핵심해야 하나? 네. 제가 또 할, 네. 말, 할 말이 많습니다. 아, <웃음> 그렇습니다. 네. 자, 우선 뭐, 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아. 5.18. 네. 이 오면은 우리 제동님도,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죠. 예, 예, 5월 8, 당시에 제가, 저, 지금 국가보험부가 되잖아요. 예. 6월 1일 봄. 그렇죠. 그렇죠. 국가원호처장, 응. 음. 그, 즉 원호처가 보험처로 바뀌었다가 이제 보험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 원호처장 1980년, 그 당시에. 네. 원호처장 비서실장 겸 수행비서를 했어요, 저. 아. 핵력 해군대위가 아. 네, 제가 모시고 있던 그때 한국함대살인관. 네, 네. 소 이종호 제독님이라고 계세요. 예, 예, 회사 예. 회사 오 계신인데 그분 부관을 했잖아요. 어. 근데 그분이 어느 초장을 갑자기 발진한 거예요. 아, 전도하셨고 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수행관들은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한 달을 그냥 군복 입은 채로 갔다가 한 달을 내가 근무를 했다니까요. 어. 그러면서 비상겸 국무회의를 했어요. 네, 네. 그때 비상겸 때거든요. 예.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왜냐 하모케라고 그랬어 그 비상들 네. 모임을 어허. 그 모임이 있었거든 네. 그래서 비상국무회의 에 비상한 방에서 국무회의 내용이 처음부터 들려요 모니터를 해 그런가 러 그러니까 5.8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 비상국무회의 옆에 옆방에서 대기하면서 아. 다 들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럼요 비상 그때 이성 음, 그 겸사령관 그렇죠. 그 육군 저 포스터 어, 참모총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있거든요. 네네. 정부입처럼 항상 참석했어요. 왜냐면 비상 겸이니까. 국무회의. 예.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데 국무회의를 일주에 한번 하는데 예. 그때만 비상 겸 하에 국무 비상 국무회의를 일주에 두번 했다니까요. 아, 그래서 내가, 내가 상당히 그 기억이 많이 있어요. 아, 제가 또 지금 저거를 빨리, 그, 끝내는 방법을 제 아이디어도 내고 그랬어요. 어, 비서관들모이래서 네. 자,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월 18 광주에 가셔가지고. 예, 예, 예. 네, 5.18 정신은 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발언을 연설을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동님으로서는 <웃음> 어떤 생각이신지 워낙 그 민감한 사자 이슈잖아요. 음. 5.18이 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음. 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좀 너무 성급하게 네. 그 단정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5.18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음. 한 쪽에서는 폭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음. 분명 폭동이 폭동이다 네. 이거. 음. 그 다음, 한쪽에서는 민주화운동, 이렇게, 이제, 미화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음. 또 광주, 그, 분들한테는, 음. 민주화운동으로, 음. 이제, 이거, 해가지고, 뭐, 특별별까지 만들어서, 네. 지금 사실 그렇게 기존 사실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엄격한 성격을 보면요, 거의 음. 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고, 음. 폭동, 폭동 요소가 많이 있거든. 예. 아니 (44개) 경찰서 음. 탄약고를 다그 틀었잖아요 음. 그리고 그다음에 그 민중들이 그 저항 세력이 네. 무장을 해서 음. 어 근데 지금 뭐 비무장 민간인들을 경흥군이사살했다 음. 이런 이런 식이 인자 그 대표적인 그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비무장은 아니지. 음. 그뭐 엄청 사진 자 이런 거막 뭐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정거가. 어. 물론 비무장, 사람도 있었죠. 그 정도 개종에 있었겠죠. 어, 그렇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재단하는 것은 성급했다. 그렇게 보신다, 이기죠? 좀 성급. 네. 네. 네.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하고 대국가 원수인데, 음. 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게, 네. 그렇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잖아요. 5 네. 1 8이 그거를 대통령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음. 헌법 정신, 뭐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정신이다. 음. 또 작년에는 뭐 대한민국 국민은 뭐 광주 시민이다. 음. 이런 식의 그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저는 어 절적지 않다. 음. 음. 오히려 네. 오히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어, 마음을 닫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사실, 오히려 더, 어, 국민 간의 그, 화합. 예, 예. 화해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김정사에서 그런 이야기 네. 했잖아요. 국민 이거 화합 얘기를 했잖아. 음. 5.18 이게. 화합을 시키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화합하고 조금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죠. 음. 화합하려면은 5.18에 대해서 폭동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엄청 많다고, 사실은. 음. 예? 국민들도 다, 포함의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국민들의 그 의견, 음흠. 그 생각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엄연한 네. 현실이라니까 지금. 네. 그 어떻게 보면 양분돼 있어 지금 네. 대한민국이. 양분돼 군대. 있죠. 그런데 예. 한 대통령 되기 전이야 뭐 지지자 반대자 뭐 있기 음. 때문에 그건 당연하지만은 네. 대통령 된 후에는 음흠. 반대도 국민들도 다 아우러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배려를 해야지. 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 최동님이 하실 말씀은 많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첫 번째입니다. 이번 그 5.16. 네. 예, 예. 5.16을 우리가 지금 방금 지나왔죠. 5.16. 네. 첫 번째 오, 이슈로 한번 가보죠. 네. 예. 어,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문재인이가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지지율 이 높아요. 국민적 신뢰를 받는 네? 그 예,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특이한 케이스예요. 네. 그 우리 제독님이 군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지금 현대사를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예, 예. 어, 실전 몇 년생이시죠? 1950 4년생입니다. 4년생 사년생 말띠. 예. 말띠. 예, 예. 홍준표 시장하고 나이가 같네아 예.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죠. 근데 나, 내가 그양막 직접 한번본 적이 있거든요. 네. 내 보다 한 10사람 많아 보이던데. <웃음> 아, <웃음> 아 그렇죠. 그렇죠. 금방님 얘기해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가 1948년에 이제 건국 했잖아요. 네. 예, 예. 그럼 1954년생이니까. 불과 어, 6년 만에, 네. 건국한 지 6년 만에 이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예. 사실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거의 다 보신 거야. 그렇죠? 네. 예, 예. 그냥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그렇죠. 과정을 다본 거예요. 시대가 대부분 그렇죠. 다본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음. 문재인 대, 전 대통령에 대한, 이분이 특이한 게요, 지지율이 특이하게 높잖아요. 네. 1주년, 저, 지난 분에, 저, 저, 갤럽에서 발표한 것도 1주년 그 지지율이 좀 비교한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78%야. 그러면 와. 제일 높아. 응. 음. 1년 됐을 때. 네. 그럼 지금도 지지율이 40%를 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그 지지층이 음. 결집도가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네. 흔들림 없는 거야. 우리 음. 지역 기반도 있고 이념적인 특히 자파 음. 성향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그걸 딱, 딱 견고하게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그게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문재인이라는 이분이요. 박정희 대통령 5.16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 그 비교해서 네. 이야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의 음. 한이 두 개가 있었던 한 음. 그걸 다 해결한 사람이야. 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 다잘 음. 살아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유2와 어떤 전쟁은 다시 있어도안 된다. 이게 두 가지 음. 한이래요. 음. 그거를 그분의 정말 카리스마와 실력과 그다음에 이러한 인간미까지 모든 게 종합 작품이 돼가지고 그걸 이룩한 사람이야. 그런데 음. 문재인은요 반대야. 음. 반대라니까. 그게 이, 이 박, 박정희 대통령이 내걸은 올6혁명의 기치가 첫째가 뭐죠? 반공을 국시로 한다. 음. 국시라는 게 보니까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에 네. 지지도가 높은 국가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반공을 국시로 해가 이게 제일 성결 과제야. 음.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공을 음. 아니 반대로 했잖아. 그렇지. 친공을 했다고 친공. 침공. 친공을 국시로 한다. <웃음> 그래 된 거죠. 어떻게 말. 그걸 거꾸로 했는데 오히려 그럼 박진희 대통령이 현재 우리가 이 정도 된 나라의 위상과 이렇게 폭력을 누리는 거는 박진희 대통령이 덕분이라. 그건 모두 부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파들까지. 그건 인정한다고. 요 음. 그런데 윤, 윤재인 대통령은 해난 게 없어요. 음. 그, 이렇게 한 그, 국가적인 그, 위상과 부를 음. 이분이 완전히 그, 저, 망가뜨렸다고. 음. 나라를 그들렸단 말이에요. 네. 국가부채가 저, 저, 육,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에 660조 원이었어요. 네. 660조. 400조가 늘어가서고 7, 1075조 원이 됐다고. 응? 음. 어? 예. 그러니까 그들렸잖아. 나라 살림을. 예. 예. 그거는 단축으로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저, 북한 문제도 방공이 아니고 거꾸로 가다 보니까 예. 완전히 북한한테 쏘아가지고, 예. 북한 비핵화 평화쇼 하다 끝나버렸어요. 예. 그리고 북한은 막 핵미사일이 더 고도화되고, 예. 이게 완전히 지금 실질적인 위협이 좀 됐잖아요. 우리가 뭐, 북한 핵미사일 머리, 이거, 지금 지내는 파문이 됐다란 말이야. 네. 이걸 누가 만들었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네. 자기 그러니까,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막돈 퍼줘 가지고, 네. 그리고 개인은 막 욕심이 드득드득 붙어 가지고 사욕에 찌들어서. 응? 네. 음? 이번에 그저저 (SNS도) 좀 봤는데, 네. 박영선 장관이 그 어디 어디 그산 사저 방문했을 때. 네. 둘이 이거 그 대하는 건데 테이블이 음. 청와대 관제에서 가져간 테이블인가, 그러니까 즉 비교한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 비품을 음. 자기 사물처럼 가져간 거야. 노무현 대통령들은 청와대 모든 그 기록을 다 가져가가지고 그냥 반납하고 야단쇼를 했잖아요. 음. 이분들은 공사 구문이 없어. 아마디로좀 그게 청와대 오늘, 비품인 거예요? 아니면 청와대 들어갈 때에 문재인이가 갖고 있던 걸 가,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아니다, 이거야? 아니에요. 비품이 확실해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긍정도 부인도 안 하잖아요. 아, 어, 그게 사실이 아니면 뭐 야단 날거 아니야, 당 아. 당연히. 당연히 이분 성격상 그동안 한행보 그 행적을 보았을 때, 음흠. 그걸 그냥 둘 사람이 아니라니까, 고발까지 막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아니라거지 아니지. 음. 참, 그게 뭐, 9.19 군사 합의 더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음. 북한에 써준 대로 그냥 덜렁 서명해가지고, 완전 히국방퇴세를 갖다가, 음. 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유병아, 행행화시켰다고 음. 볼수 있어요. 음. 정찰도 못하지. 훈련도 제대로 못하지. 어, 병령도 연평되어 있는데 캐나는 포도 못 쏘지. 그러니까 육지에 가지고 나와서 포사기 훈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우리 제동님이 그 심동보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거기 보면 은 가장 어, 존경하는 어, 군인이자 국가 지도자를 어, 이순신 장군하고 박정희 대통령 두 아, 분을 예, 뽑았습니다. 예, 예, 예,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은 천재 개획을 시킨 분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저윤 대표님도 방송에서 한말씀하시대 예. 비... 박정희 이전과 이주 이후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가 네. 한국사가 바뀐, 바뀐다. 이렇게 음. 얘기해. 저는 진짜 그 한국사의, 5,000년 한국사의 분수령으로 보거든요. 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전하고 이후는요, 완전히 틀린 거야. 우리가 딴 네. 세상에 살고 있고, 한마디로 천지 계백을 이룬 분이에요. 그렇죠. 야,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음. 뭐 자원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세계 10위권에 음. 국력으로 치면은 세계 6위권 국력을 네. 뭐, 우리가 조사해고 외국에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음. 그런 근사한 강대국으로 만들었냐, 이거야.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에요. 물론, 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지만은, 음. 그 근국을 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네. 엄청나게 잘 만들었잖아요. 음. 자유민주지, 시장경제, 구축을 네. 해서, 그다음 법치. 네. 그 토대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그 시스템에 걸음을 붓고, 음. 어, 그 다음에 싹을 키우고다 키운 거죠. 그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 얼마나 편한 데서 건산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거 다 박정희 대통령 공립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음. 저는 제일 핵심은 국민 의식을 확 음. 바꿔버렸다. 그렇죠. 음, 그, 그,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음. 그, 그전에는 국민들 있잖아요. 옛날 그 선교사들이 고한말에 왜냐면 한국에 와 보니까 선교사들이 막그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 보면 깨어르다이거야일을안 어, 그렇죠. 해. 그렇지. 그다음에 남자들은 남자들 하는 거 보면 전부 담배 만 피고 있는 담배. 그렇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음. 그 전부 여자들이 집에 집안, 음. 집에서 농사 짓고 밥 하고 길삼매고 말이죠. 음. 여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더라 그런데 그 여자들은 또 남존여비 이게 사상이 기 때문에 남자들이 거의 그런 거 고생하는 여자들 비해 군림하는 거야 음. 가부장적으로 네. 그런 게 그리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무식하고 음. 어, 깨으르고 음. 그다음 더럽고 그렇지 어, 길다 보면 똥이고 말이죠. 음. 아, 그래. 그렇지 그 얘기를 하지 음. 음. 그렇게 정말. 정말 더러운 나라였다는. 더럽다, 더러. 음, 한마디로. 네. 제가 어릴 때 목욕을 1년에두번딱 했거든. 음. 저, 저 온수에. 네. 그게 추석 전에, 네. 추석 전날하고 어렸을 <웃음> 때. 네, 설, 설 전날에. 죄동님 어, 어, 손친께서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어, 교장 선생님인데. 네. 이셨는데도 그랬어요. 음. 그냥 그저 목욕 다에 이제 좀, 한참 걸어가서, 읍내, 저, 시장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막, 한 번, 모욕탕에 때가 둥둥 떠들어,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게, 1년 내내 목욕안 하고 살았잖아요. 여름에는 뭐, 냐 어디 가서 수영도 하고 하니까, 내과에서. 음. 그, 뭐. 그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이게, 네. 네. 상상이 됩니까? 지금? 그건 그...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국민들 음. 의식을 해가지고, 왜냐면, 하면 된다. 네. 이런 거. 맞아, 우리도 잘살수 있다. 음. 그 자신감도 부르졌고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국민교육원장도 만들시고, 정말, 뭐, 운동도 하시고, 뭐 전부,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국민의식계 얘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들 신바람을 일으키고, 정말 음. 정신의 그 자립 협동 겉면 아닙니까? 예. 정신이. 겉면이 뭡니까? 부지런해라이게야 음. 깨어른 거척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하고 또 협동하고, 음. 그 자립현다 우리 스스로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이말했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보시면 상식적인 말인데 음. 그 당시는 이건 혁명적인 정신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그건 <웃음> 혁명적이지. 응? 그러니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등장과 함께 네. 한반도 5천년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졌죠. 그러니까 등장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죠. 네. 응? 그리고 이분이 의식혁명 하면서, 음. 제일 처음에 그 딱기치로 내세운 게, 음. 비전이 음. 조국 근대잖아요 그렇죠. 조국 근대 확실히 비전을 딱 제시해서, 음. 어떤 수로 애들 조국 근대화 시킨다. 음. 시켜서 민족 중웅을 이루겠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 중웅이되버렸잖아 사실은. 음. 그렇게, 에, 그리고 본인이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야. 네. 그리고 자기가 챙긴 게 없어. 음. 그니 그러니까 사심 없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청민했단 말이야, 정민 청민. 네. 깨끗하고, 가난하게. 음.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 그, 저, 그런 게 많이 오잖아요 이라가. 평소에 드시는 음식. 음. 기껏해야 막걸리야 말이지. 콩나물, 뭐, 무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서민들 음식. 그걸 청와대 대통령 하면서 항상 그렇게 했대요. 음. 그 다음에, 뭐, 청와대, 뭐, 화장실에, 뭐, 저, 뭡니까? 백돌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에. 그러면. 음. 물 아끼려고. 그러면 그리고, 막, 이게, 저, 군의관이, 그, 제가 건강검진 받은 음. 그 병원, 국군 서울지구 병원에 음. 가셨을 때, 군의관이 획대를 보니까 나가가지고, 음. 대통령으로 생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차라 개인 욕심 없이 그렇게 에, 하시면서, 오로지 진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네. 그렇게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죠. 문제는안 보셔, 문제 그렇죠. 반대야. 음. <목소리>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 그런, 어, 처절한 예. 모습을 어, 지켜보신 분이, 이제, 박상범 어, 경호실장이라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의 초대 경호실장을 하신 분이죠. 예. 박상범 경호실장이, 예. 어,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오시고, ROTC를 예. 예. 하시, 이제 마치고, 예. 어, 청와대 경호실에 들어가신 분인데, 예. 예.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수행 계장, 수행 네. 실장 네. 어? 네. 이러면서 그 박정희라는 인간을 아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신 분이죠. 그렇겠죠. 네참그이 네. 네.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참 역사적 축복인 거죠. 아, 축복, 그런 축복이죠. 이승만의 등장. 네, 어? 네. 박정희의 등장 네. 이건 정말 역사적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제국가에 놓은 가사가 정말, 네. 실감이 난다니까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척박한 어? 네. 여권에서 네.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진짜 세계적인 석학이 음, 대통령이 네. 되고 그 다음에 위대한 교사이자 군인이자 행정가이자 어? 그런 분이 행민가가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일으키냐 이거야. 너는 뭐 축, 진짜 하, 저, 하느님이 보호하입니다 축복이야 축복. 김종필 씨가 이제 그림하고 글도 잘 쓰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에 이제 그 칼럼을 써, 써, 써, 걸 모은 거. 모은 예, JP 칼럼이란 게 있어요. 예, 예. 예. 그 JP 칼럼이란 걸 보면은 이제 그, 5.16 혁명을 일으킬 때에, 음. 예, 박정희 대통령이, 어, 1917년생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선친하고 동갑이에요 아, 그러면 마흔 넷이잖아요. 그래. 1971년도. 예, 예. 만 마흔 네. 네. 그 다음에 김종필 총재가 서른 네쯤 될 거예요. 서른 네. 만으로. 예. 예. 근데 그때에, 이제, 이, 아 어, 박정희, 김종필, 네. 그다음에 이건계 공형장의 네. 아버지 이용문 장군, 이용문 네? 장군, 네. 네? 이건종 검사의 아버지, 예예예, 네, 네, 그 네. 이용문 장군, 이용문 장군, 장군 평전 낼 때, 네, 제가 연락이 와가지고 참석한 적이 있어요, 아. 한한5년 됐나 벌써 시인 구상이 구상식네 예, 예. 그네 네. 네 분이 이제 혁명을 꿈꿨던 그단 말이야. 오일 예, 혁명 전에 네 예, 예, 예, 예. 분이 잘만났다는 건데, 그때의 이, 이 청년 장교들의 꿈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집트 혁명의 주인공인 나세르. 나세르. 아, 그 나세르가 예, 모델이었거든. 네, 예, 그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혁명은 저렇게 그렇죠. 영주사이 됐고, 예. 박정희 혁명은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성공한 혁명이잖아. 네. 이집트 혁명은 그러니까 음식멸하기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음. 국민 지지를 못 받고 네. 그다음에 그 그것이 국제적인 지지도 못 받고 네. 그다음에 국가 혁명에 성과가 없어.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16은 저는 쿠데타가 아니고 음. 문명한 혁명이다. 음. 나,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예, 예. 뭐 저는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예, 예. 하나의 과정인 거야. 예, 예, 예,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이제 좌파에서는 시비 거는 게 예. 이게 불법이었다. 어? 음. 그래가지고 이제 구대탈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 찬탈이다. 아. 이건 정권 찬탈을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반도 역사의 진보 속에서.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인 거야. 그렇죠. 네. 아 그럼 프랑스 뭐 혁명 같은 뭐뭐 로베스피에르가 말이지. 그렇죠. 루이 6세신가요 응. 음. 남도대로 뭐 하고 그거는 뭡니까, 그럼. 네. 근데원류은요원6혁명은 516 음. 피를 별로 안, 안 흘렸어요. 무일혁명이야무일혁명이야일명사실상 그러니까 무의정명. 무일정명. 프랑스 혁명 그게 아니잖아. 문층나이 음. 어.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야. 왕까지 왕비까지 말이지 음. 그렇게 죽있잖아요자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지금 유튜브까지 개설을 했죠, 그죠? 아저 뻔뻔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람이 주륵 저렇게, 주륵해도 뻔뻔하나? 어? 네? 뭐 책방 무슨 평산 책방인가 뭐 해가지고. 음. 또뭐 맹이가 뭐 본인 이름으로 된, 아니다 뭐 했다가 또 보니까 자기 카드 이러면 또 자기 카드 그 결제하면 오잖아요. 네. 하, 그 보면은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음. 정말 그 하신 처신을 보면요 아니다. 음.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까? 물론 그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을 돼 가지고 그게 네. 어떤 기회를 잘 포착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음. 그 뒤에라도 행동을 좀, 그, 글맞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안 해. 총부가 대통령이 된 거야. 음. 졸부가. 예? 어, 책방에 그 책을 팔아가지고, 그거 다뭐 유튜브 방송을 해서 또 유튜브 수익을, 그게 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대요. 음. 하루에 뭐 5천 명씩 늘어난다고. 아니, 뭐, 그거는 뭐 또, 그 뭐, 구독하시는 분은 뭐다달건 아니고, 자기 좋아서 하는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요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차살 14주기잖아요. 예, 네.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신재동님은 노무현 대통령의 극단적 그것도 선택. 그것도 염치 없는 사람들이죠. 염치 없는 행위라 이거야. 음. 그리고 나는 내가 가족인 같으면은. 네. 그근양중교사고 노무현 대통령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아버지 그 추도식 음. 가족이 조용히 가겠다. 아. 음딱 그러겠어요. 국가적인 행사처럼 하지 마라. 내년 매년. 그래 매년, 음. 지금 14, 14년 14년돼서 14년 할 만큼 했어. 14년 동안 하는거 그런데 가족들이요 그그그 그, 그, 그 비리를 가족들이 음. 너무 잘 알잖아요. 박연차 회장한테 그 그저저 저, 그 뉴저지 딸그아빠트 사는 거그것도요구해노골 쪽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또 그거 하고 다나아서 수사해 음. 음. 뭐 시계 피아자 시계인가 뭐 애가 논두렁 시계 인가 논두렁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노무현 내물을 받았잖아 아, 노무현이가 재임 중에 다 받았잖아 아, 그러니까 어? 그것도 뭐 그냥 순수 혼자서 저질린 게 아니고 그렇지 명확히 이분의 그, 그, 그 당시 대금 중앙수사부장, 네. 해골에 놓았잖아요. 그게 음. 두 사람이 은혼해가지고 받았다는 음.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공모를 했대, 공모. 공모를 해서 음. 주도를 한 거잖아요. 음. 대통령이 이것도. 대통령이 받 밝혀져. 밝혀져가 아주 수사를 받다가, 이게 저 압박되니까 압박감에 뛰내렸던 뭐, 된 거잖아요. 부모 이바에. 음. 그런 줄 알아야지, 부끄러지 무섭죠, 도식을 해요. 아, 그러니까. 뭘 추도한다는 거야, 뭘. 나는 진짜 흥분하려고 그러네. 뭘 추도한다는 거야? 내용을 받은 걸 추도하는 거예요? 참, 나는 이해를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 근데 이게 제더 문제는 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음. 거기 뭐정무수속을 내려보낸다면서요? 음. 이진복? 그러면그래뭐 하안도 보내고 근데 음. 막그 정도는 또 전직 대통령이니까. 국무총리까지 보내지. 또 당대표도 가고. 음.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지. 분명히 범죄를 저질러서 예. 자살하는 자기 그어 그 재값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 부담에 해서 뛴다는걸 보잖아요. 그건 없연한 사실이잖아. 아근데 그런 사람을 무슨 초도 시한 때 대통령까지 그렇게 하고 내일 내가 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할지나 궁금해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한 얘기가 있거든. 예. 뭐저 김건희 여사께서 문재인, 아, 저, 노무현 영화를 보고 두 시간 동안 울었다. 음. 또 뭐, SBS 집단, 집사부 일체 윤석열에 직접 출연해가지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이성철 노래. 그걸 직접 또 부르네. 국민 일반 정서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공정, 특히 상식 많이 강조하시는데, 음. 상식적인 국민 정서하고 안 맞는, 안 맞는 거예요. 네? 그왜 잘못하고 자살한 사람은 그렇게, 그 보수를 대표한다는 대통령이 그렇게 저 추앙을 하고 기리고 말이죠. 감성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그러시냐 이거야. 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잘못한 건 잘못한 거로 해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도로 해야지. 음. 예. 그리고 내가, 하나의 그 반민교사를 삼는다. 음. 내부터 철저하게, 그, 저, 준빈하게 대통령 하겠다. 음, 뭐, 이런 정도 결의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아니냐 음. 어, 나는 절대 저런 대통령 안 하겠단 말이야. 대신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참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신 데 대해서는 상풀행한 대통령으로 생각한다. 맹복을 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추앙하듯이 길이고 말이죠. 그럼 국민들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음. 국민들 한테 뭐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야? 국민들은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분이 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국민 그렇게 뭐 노무현 대통령처럼 뇌물 받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 그저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 말이. 하, 아, 나는 말, 이해가 안 돼, 인가 아, 난 그, 윤석열 대통령 좀, 좀 잘하시면 좋겠는데. 아, 진짜. 정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언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동의가 안 돼. 응, 동의. 음, 동의가 안 돼.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예, 음. 네, 안타까워요. 정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야. 동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대단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 좌우를 떠나 가지고 정말 공감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언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죠그 지금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월달 특히 또 광주 5.18이 있었죠. 음. 또저 내일 또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추도 식이 있고 어, 그전또 4.3이 있었죠. 음. 전 그, 전체 국민을 아로기 위해서라면, 너무 예.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하는 게. 거기에 4.3이고 5.18이고, 그 하여튼 어떻게든 민주화 운동이 뭐 하여튼 안 해. 음. 또 노무현 대 분명하게 불행한 사건이잖아. 음. 국가적으로. 불행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또그 죽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는 그런 분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으흠. 그리고 아무리 국민들이 거기에 폭도가 있었던,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또는 김일성 그 지령에 의해서 남도당이 또뭐 그걸 했던 사상 말이죠. 으흠. 당연히 국가가 그 질서를 진압을 해서 질서를 하면 맞다. 맞는데 그게 <웃음> 에재는선명한 국민이 섞여 있었다. 으흠. 그걸 착하게, 그 당시 사안, 불가피한 게 있었겠지만 은 음. 그래도 다시는 그렇게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면 안 된다. 어.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가 그런 데 대해서 더욱 유념해서 음. 국가를 다섯 그, 통치해야겠다 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죄 없이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음. 책임감을 느낀다. 음. 정말 애들을 필한다 음. 모든 보상을 할수 있는 건다 해드리겠다. 음. 정말 위로를 보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게 그 성격 자체를 바꾸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안 되지. 성격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네? 왜 지난 그 밤에 죽은 음. 군과 경찰은 뭐예요, 그럼? 음. 어? 참. 그, 그, 그런 분들이, 그, 저, 그렇죠. 그 희생된 덕분에 국가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국가의 아.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거지. 그러면, 그때 희생된 군과 경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 음. 대통령이. 에. 그건 뭐예요? 그 개죽음이잖아. 그럼 앞으로 군과 경찰이 그런 일이 다시 있을 때. 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큰 사태가 터졌다. 폭동이 일어났다. 어. 진압하라! 응. 음. 령인데 명령 따르지, 따라가지고 말 죽었다! 응. 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걸 모른 척할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니까 러왜 자기의 역사관을 국민들한테 왜 종용을 하냐고, 그죠? 어. 꼭 종용하는 것 같죠? 종용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죠. 예. 네. 어. 그런데 그 생각에는 특히 보수층 국민들은 음. 자유 애국파, 애국 외국 보수 음. 국민들은 자꾸 떠나가는 거죠. 자꾸 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음. 그 미련 음. 뭐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네. 잘해줘가지고 보수적 가치를 다시 저 국가정체성을 세웠으면 네. 그리고 했는데 자꾸 멀어지가니까 게 음. 어떤 사람은 막 성급한 사람은 아 포기한다는 거야. 실제로, 단념하다, 단념. 실제로. 실제로. 주변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보수인데. 예, 많아요. 네. 네. 많아요. 많아요. 많죠. 예. 네. 굉장히 많죠. 근데 나참 안타까운 거야. 음. 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그 지지했던 그 48% 국민들이 음흠. 지금 수차상으로도 그, 그저께 갤럽이뭐 2% 올라와 37%인가요? 37%, 37 인정하자, 이거야. 그렇지. 뭐저 그러면, 사실 은 11%는 뻘었다는 응. 거 아니잖아요. 그 산술적으로. 응.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 얘기 좀 하나 더좀 여쭤보죠. 그, 어, 지금 후쿠시마 이야기 자, 잠깐 하고 넘어가. 후쿠시마? 네. 지금 후쿠시마, 후쿠시마 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후쿠시마 시찰단이 어제 출발했죠? 네네. 21일 날2일명이 갔더라고요. 음. <웃음> 그때 숫자가 특이하네. 음. 시찰단이 나머지 단장 면은 몰라요? 그렇죠. 공개를 안해 아니 음. 오일파 유공자 명단 공개 안 하잖아요. 음. 뭐 이상해. 또또하잖아요. 국민들을 대리해서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사전에 안전 점검 차원에서 가는 거잖아요. 음. 윤선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근데 그 좋은 일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왜 얼굴을 공개 안 하죠? 그것부터 이상하고. 두 번째, 음. 사로 채취 요거를 당연히 해야죠. 음. 사로 채취. 음. 우리가 직접 한번 보겠다. 그게 음. 탱크에 물이 막 오염수가 백몇 개가 있잖아요. 임의로 우리가 지정하겠다. 음. 그 채취 한 해보겠다. 음. 그거 하나면 우리랑 못 가게 해야 돼? 요단에서 했어. 실지 채취. 음. 그 다음에 보도진이 한 명도 안 따라가. 그렇죠. 그 말은 뭐가 음. 감추겠다는 거예요. 떳떳하고 자기 활동이 떳떳하고 말이죠. 자랑스러우면요. 음. 보도진이 데려가야죠. 오히려. 그렇지. 홍, 그 좋은 홍보 그 소재잖아요. 보도진은 근데 아 이제 처음부터 이거는 음. 감추겠다는 얘기야. 나는 그렇게 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음. 일본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그렇죠. 도쿄 시내 막시를 해. 음. 우리도 촛불 저시 음. 하듯이 도쿄뿐만 아니에요. 일본 전국에서. 일본 전국에서 그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그 섬나라 아닙니까? 그, 그 어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거야. 안 된다 그건. 아. 그런데. 음. 일본 국민도 반대하는데, 음. 왜 우리가, 그, 시, 지난번에, 저, 정상, 한일정상회담 에가지고 음. 일본 총리가, 네. 이, 이거 예체했잖아요. 덥석받아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반갑게 받았다니까, 특례적 조치라고 그래요 특례적. 음. 야 이게, 우리 정부에, 대한민국에, 일본이, 일본 정부가, 큰 시애를 베푸는 것처럼, 것처럼 얘기를 했다니까요? 동예가 아니에요. 어. 이미 대만은 갔다, 왔다 가, 갔고. 아, 그래요? 일반? 그리고. 처음이라 그러던데. 에이, 완전히 이건. 대만은 이미 작년 2월에 갔다, 갔다가, 아, 왔다가 갔고. 음. 그 다음에 태평양 제도, 어? 네. 태평양에 있는 여러 도서, 섬나라 도서국가에서 국가. 도서 네. 이미 왔다가 갔어요. 그래요.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적 기회다. 기회를 줬다고 얘기해 해. 그, 얘기해요. 그 에, 정상회담 끝나고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응. 과학적 검증을 거치겠다. 그런데 응? 주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벗어나왔는데, 음. 네. 후쿠시마 얘기는 너무 김에요 음. 이거요, 제가 반드시 얘기해야 돼. 이거 후쿠시마 얘기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청와대 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이게 제왕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제왕이 지금 되고 있어. 음. 근데 이게 후쿠시마는요, 더큰 장이 돼. 이거 음. 두고 보십시오. 왜? 우리 국민성이, 와, 네. 뭐, 뭐, 뭐, 뭐, 뭐, 광주고 5.18이고, 뭐, 뭐, 노메이 이거 자기하고 이해가 한게 없어요. 음. 자기 안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 자기 생명에 위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아, 우리나라 국민과 모든 사람 마찬가지야. 음. 자기호주니에 돈이 나간다든가. 네. 국가에서 뭐 강탈하듯이. 음. 뭐 세금을 막, 뭐 옛날 그, 저, 저, 동학, 어? 혁명같이, 어? 아전들이 막 그냥 막 수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자기 돈이 뺏긴 거거든. 음. 두 번째, 자기가 안전에 생명의 위해가 딱 생기잖아요. <웃음> 두 가지는 절대 못 찾는다니까. 음. 그리고 좌파들이 반정부 세력이 가장 선동하기 좋은 소재야. 그렇지. 근데 후쿠시마 이거는 요 네. 저라도 후쿠시마에서 들어온 거 수산물 안 먹어. 찝찝해서. 안 먹어요. 지금 이제 뭐냐면 후쿠시마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막연한 공포감에 불을 붙이면 우리나라 수산업 네. 자체가 망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난 수산물. 네. 네? 네. 수산물도 먹지. 을 않고 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는 수산물 있잖아요. 예, 예, 예. 수산물의 70%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수산물은 비싸잖아. 그렇죠. 제가, 제가 사먹는 우리, 우리 집에서도 고등어 같은 거, 네. 노르웨이 산 고등어, 음. 뭐 이런 게 싸잖아요. 훨씬 네. 싸거든. 음. 엄청 수입해 들어와. 연어, 뭐 이런 거. 그것까지 다 이제 수산물을 먹지 않기 기피하게 되면 네. 이게 등장. 굉장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요. 이거, 네. 이거 엄청의 좀 어떡해 씨. 네 제가 하는 이것도 굉장히 관료주의적이고 어, 네, 관료주 한마디로 굉장히 관료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야. 어? 진짜 위험해, 위험해. 만만 너희들이 알면 알아서 뭘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도 다 전문가 보내가지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이거 아, 대통령이 지금 어. 일본이 우리한테 특례적 기회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뭐 특례라고 생각해 이 말이잖아요. 음. 무슨 특례야. 특례인데 시로채지도 못하게 해요? 하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저기 뉴 칼레도니아에 계시는 분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뉴 칼이라고 적힌 분이. 네. 채팅창에. 근데 이분이 차기원 장군 이름을 갑자기 뜬금없이 올리셨네. 차기원? 차기원. 아, 지금 뭐, 자, 저, 이모. 뭐 아, 차기원 장군이 옛날에 아. 그, 저, 저, 그, 저, 그, 뭡니까, 전두환. 예. 네. 정부 때, 차기원 장군이 군사령관 했거든. 아 네. 그럼요. 그럼 그분 아니, 장관을 제가 그. <웃음> 제가 내가 그, 다 알아, 그, 그때, 그 정부 그거는 내가. 내가 아니, 제가, 제가, 하도, 제가, 제가 수도 군단인데, 아. 우리 수도 군단장이 차기원, <웃음> 그거 갑자 네.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빠싹 마르신 분이 막 정말 그 교통부 장관까지 했다가 예, 예. 아, 전두환 대통령의 눈에 어긋나 가지고 아, 그러세요? 어, 구속을 시켜 버렸지. 음. 아, 그래서요. 자기 선배를. 네. <웃음> 자, 그 얘기 좀 조금만 더 하고 예,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죠 예, 예,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네. 예. 아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가지고 예, 예, 예. 그 청와대 자리에서 kbs 열린음악회 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 가지고 예. 정말 잘한 거다 어? 이 네. 여러분들 뭐 조선시대 왕궁이 다 지금 왕궁 조선시대 왕궁 이 있는데 네. <웃음> 다 지금 시민들이 돌아다니면서 관광하잖느냐 마찬가지다 청와대도 이거 뭐다뭐 뭐 국민들한테 다 돌려준 거다 원래 국민 거다 그랬잖아 원래 국민 거다 청와대가 원래 국민 겁니까? 아니죠 언제 국민이 그기 살았어요? <웃음> 네. 에? 언제 국민이 그기 살았냐고? 그러네. 또 어느 국민이 음. 그 우리 우리 거니까 돌려 주시오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있어요? 네. 없어요. 좌기 생각이야. 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음. 국민생각을 이미적으로 국민생각을 거기에 대출을 해가지고 그런 한 거예요. 그런데 실은 지금 저 청와대가 실제 있잖아요. 네. 완전하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 그랬거든요. 음. 완전하게. 완전하게 100%잖아. 그렇지. 그런데 완전하게 돌려준 게 아니고 음. 지금 청와대 보자, 영빈관 그, 매일 사용하잖아요. 그래도 상춘제 사용하죠. 얼마 전에 연무관까지 사용했더라고. 음. 연무관. 연무관에왜 뭘로 사용했죠? 경호원들 거기서 뭐 했나? 아니, 아니야 연무관 행사한다고. 어린이날. 아, 어린이날 때. 어린이날 비 왔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연무관하고 영빈관에서 저, 저 어린이날 그 행사를 했어요. 또. 음, 음. 그 연무관에 놓았더라고. 그럼 뭐, 청와대 본관하고 그 비수동 있잖아요. 네. 얘는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음. 그러면, 청와대가 완전하게 국민에게 돌려준다 음. 한 거는 본인 이야기가 안 맞아. 안 맞고 모순이야. 어, 모순이지.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청와대는요. 음. <웃음> 용산 국방부 대통령이 국방부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는데 왜 네. 국방부 영에 지금 들어가 있다니까 음. 그 모양이 지금 그래 져 있어요. 그거딱 사진에 나오잖아 네. 국방부에 완전히 둘러싸이가딱 있다고, 뭐 포인트 있는 거 같이 돼 있어요. 음. 그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도커 네. 엉뚱한 생각군데 뭐, 그, 군대가 동원해가지고 쿠데타 이렇게 뭐 그냥 그냥 바로 소위돼 있는 거야 네. 현재. 그런데 네. 그 이야기는 좀뭐좀할 필요 없는 이야기고 으흠.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에 별궁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네. 별궁이야 청와대가 음. 무슨국민한테 완전하게 돌려줘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한 얘기하고 전혀 안 맞는 행보를 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멋대로야 대통령. 멋대로지. 멋대로야. 음. 이 청와대라는 데가 이게 대통령의 어, 개인 재산이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권력의 사유와 얘기하는 거잖아 권력의 사유와. 자기가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갔으면 네. 그때부터는 청와대는 윤석열 정권의 어 귀속물이 아니고 어 네. 정부의 그러니까 그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하더라도 일단 나왔으면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아 그러니까 쉽게 참 말하면은 참... 대통령 대회가 자저 청와대 내 거야 하고 거기 가가지고 텐트 치고 <웃음> 캠핑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자기 사적인 내가 5년 동안은 청와대가 내 거야. 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아, 자기 사유재산이야? 어, 딱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 자기 사유재산에. 제가 자, 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의사 아, 아, 아. 재산 등록하 했잖아요. 어. 그 재산 등록한데, 대통령실하고 관자가 들어있습니까? 음. 사유재산은 아니야. 아니죠. 한시적으로, 자기가 음. 대통령할 때, 한시적으로 네. 쓰는 공공 건물이야. 거기에 시설이야. 대통령, 집무실과, 그 그렇죠. 다음에 관저가 있어서 이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기 집무실이 아니고 관저가 아니면, 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주 위험한 거라니까. 오, 어, 완전 무소불이야, 지금. 예를 들면, 냉정히 바라면. 아니, 그냥 음. 검사, 검찰총장까지 하시면서, 네. 검찰총장 관사가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음. 군에 지휘관들은 관사가 있잖아요. 네. 야, 내가 지휘관인데, 내가 이함대 이전단장 관사가 잘돼 있어요. 1층에. 음. 잔데바다쫙 있고 좋다고. 음. 어, 나그 관사 그, 그저 위치 그 마음에 안 들어. 그저 장병들한테 관사 그거 다 돌려주고 나는 저쪽에다가 저, 뭡니까, 이함대, 무슨, 뭐, 저, 어? 뭐, 건물 하나. 네. 그거 내 저, 저, 관사로 쓰고, 수, 수, 수, 수, 쓸, 거야. 음흠. 뭐, 전대장, 뭐 관사가 좋은 데 하나 있다, 이거야. 네, 그거 내 쓸게. 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웃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지. <웃음> 말도 안 되는 거지. 만 어. 한마디로, 전단장 저 사람도 돌았다. 이거,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 이제, 부하들이. 어? 지금, 지가 뭔데, 음. 1, 2년 전단장 와가지고 부임하고 그거 쓰다가 갈 사람이 뭔데 자기가 관사를 좀 만들어 옮기냐? 이렇게 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사무실도 말이야. 야, 야, 이거 맘에 안 들어. 저, 저쪽, 저 건물 좋네. 예. 저리 들어가. 이거는 저 장병들한테 그냥, 그, 개방하고, 예. 복지관을데 쓰도록 해. 이렇게 예. 했다, 이거야. 예.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야. 자기 사유재산이 아니야. 음. 청와대는. 음. 그거를 잘멋들로하고 이거는 공론화 과정 여론소름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여론소름도 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국무에 취미도 하나 안 하고, 음. 그냥 해버렸잖아.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하고. 안 들어간 것도 순전히 본인이 혼자, 그것도 당선인 시절에. <웃음> 사실 당선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에요. 그렇죠. 네. 네. 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인수위원 겸 대변인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때 정확한 신분이 뭐냐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지. 네. 네. 65일 동안 교통비만 줘요. 교통비만. 그러면 대통령직 인수에 음. 필요한 음. 최소한 그나마 준 거잖아요. 그냥 아, 그렇죠. 네. 보호받고. 네. 자료받고. 자료받고. 그거지.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선인도 냉정히 말하면, 이건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공무원이 아니에요. 아니, 야 말하지만. 어. 민간인이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자. <웃음> 이건 정말,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또 웃기냐면, 지금 청와대에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좌파가 더 관심이 많아요. 어? 얼마 전에 그 mbc 어. 그래서 뭐 mbc 음... 뭐 시사인 뭐이 주로 좌파 언론들이 계속 이걸 에 기사를 다루지 오히려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 쳐다보도 안다고. 조선일보는 그 신문입니까? 그거 진짜? 나 어. 조선일보 깜짝 놀란 게 6.25 때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잖아요. 네. 와, 조선일보에 호해를 냈어요. 아, 그럼, 그럼. 야, <웃음> 예. 인민 무슨 조선 인민 뭐, 뭐더라 인민군, 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음. 서울 입성인가 뭐 제목이 그렇게 가지고. 서울 입성. 와, 나 완전 그냥 머리가 큰층해가지고요. 그게 조선일보인데 뭐 음. 일제시대 때뭐 전한 걸 말할 음. 것도 없고 뭐. 야. <웃음> 야. 야. 야 권력의 분화왕 같은 신문이야 정말. 권력의 분합 같은 것이지. 그 내가 그동안 조선일보 구독한것 대해 정말 내가 어. 그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반일 장사로 조선일보가 컸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코드 맞춰가지고 이런 바 친일 어? 그, 몇 사람들 인터뷰 해가지고, 어, 왜 우리가 과거, 과거사에 얽매이느냐, 어? 음.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조의 논조로 지금 뭐라 가는데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고 있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5월 10일 날, 이제, 선언을, 아, 5월 10일 아니, 아니죠. 저, 저 4월 27일.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조용해요. 누가? 지금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지금 어? 완전히 뭐이 북한 핵 위협을 다다 어?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떠들더니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웃음> 한마디로 음. 국민 기만이요 아, 저는 그래봐. 좀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은. 음. 어...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왜냐하면, 이게, 이거, 이거, 저테 볼턴이 정확하게 얘기했더구만 가끔 핵 잠수함 한국 기항 보여주는 것이 전부다. 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NCG라는 거 있잖아요. 네. 핵, 헤비 그룹이 제일 큰 성과를 내세우잖아 음. 거기서, 어, 모든 기획하고 정보 공유하고 음. 뭐 연습 이런 것까지 다해비하는거로 네. 그거는 또하나의 관료 조직에 불과하다. 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런데 음. 이거는 이제 전볼 명식이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안보 보좌관했잖아요 NSC. 예? 안보 전문가야, 이분이.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 그다음에 에 누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냐면은 그레이엄 앨리슨 이란 하버드윤 음. 대표님이 얘기하시대. 이거는 미국은 핵정 억제 강화를 통해서 음. 한국의 핵 무장을 막은 것이 전부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가가지고요 핵 공유를 하려면 전소력이라도 최소 갖다 놔야 돼. 그렇지. 네? 그 다음에 그거 안 하면은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하겠다. 음. 묵시적 용인을 받았어야 돼.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거든요. 음. 그매여 수상하고 그 당시 그때 닉슨 대통령인가요 1961년인가 묵시적 묵시적 그 그냥 그 이스라엘 내가 해, 모르게 해라 음. 해도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할게 이렇게 됐다고. 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 개발한 거예요. 음. 그렇게라도 미국의 용인을 받는. 그건 음. 그런 뭐 공동성명에 낼 것도 없어. 네. 그럼 묵시적 용인이니까, 음. 철저 비밀로. 음. 그, 매일, 당시 이스라엘 수상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해동할 때도 비, 비공개를 했어요. 음. 그래 살짝 그래 해준 거야.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핵개발을 할수 있도록 하든지, 그두 개를 못한 거야. 그럼 뭐, 핵잠수함 무슨, 뭐, 자주 이렇게 전개하겠다. 핵잠수함 자주 계속 보여줄 수 없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지. 잠수함은 엄밀성이 떨어지가지고, 현시하는 순간에, 가치가 없어요. 아. 절대 원래 전략 핵정 SSBM은, 음. BM은, 저, 저, 안, 안 보여줘요. 그게 근데,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한 번씩 보여준다는 거 아니야. 음. 그거는 옛날에도 한 거예요. 제가 1985년에. 그렇죠. 옛날에도 한 거지. 그 소령 때 호염 포술장을 하는데요. 진양에 네. 우리 배가 있었어. 네. 호스트십제도로 하고 있어요. 네. 외국 군함이 네. 들어오면은 네. 호스트 십해 가지고 그 배가 책임지고 음. 모든 항정 안내 이런 걸 증박 중에 다 하는 거예요. 예, 예.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거야. 예. 그분들이 이제 진행에 대해 그 증박 중에는 예, 예. 우리 배가 호스트 씨함정 배가 지정이 되고 제가 연락 장교로 파견이 돼서 핵점수하내 책이 들어왔어요. 동시에 음, 음, 음. 와 진양이 들어온 게 아니고 어~ 진양 입구에 내 책이 부위에 계류를 했어요. 저기, 핵 잠수함 하니까, 이 옆에, 이 옆에, 이렇게. 그 다음에, 잠수함 지원함. 소위 서브마린 텐드라고 그래요. 지원함까지 들어와서. 왜? 그 자, 지, 배가 성조원이 4,000명이야. 깜짝 놀라서. 항공함이 4, 0 0 0명 되거든요. 음. 잠수함 지원함에 성조원이 4,000명이라니까요. 어. 식당이 뭐 호텔이야. 네. 우와. 근데 거기 제가 일주일간, 음. 일렇게에 하는데, 핵잠수함 내지게, 그래가지고, 저, 어, 그때 한국 함대 사령관 하는 보고를 하고, 매일 일상고하는데 뭐 그때는 우리, 우리 한국 해군에 잠수함이 없었어요. 이 좋은 기회잖아. 그래서 핵잠수함, 아, 잠수함, 이거, 그, 개나갈, 그걸 이제 협의를 해라, 이거야. 그래, 해의해서그 어, 연관장교 이상, 그, 개나갈 시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핵잠수함이 그렇게 들어와. 수시로 연합 훈련하면 꼭 잠수함이 미국 잠수함 참가하잖아. 네. 핵잠수함, 핵 추진, 핵 전략 핵 잠수함이 아니라도 핵 추진, 잠수함은 꼭 들어오거든요. 여태까지 해왔어. 음. 그리고 추가로 한국의 고정 배차력, 여름도 없어요. 네. 미국 핵 잠수함이 SSBN이 열네 측딱 있어요. 열네 측. 태평양 여덟 쪽, 대상이 일 서책. 있어요. 네. 그 중에, 지금 태평양 8척 중에 실제 운용하는 건 6척이야. 음. 6척이 해군의 함정 운용 개념이 처음 얘기 하는데 3분 1이야. 6척이면요. 네. 두 척만 실제 배치한다고 보시면 돼. 아. 나머지 두, 두 척은 대기하면서 훈련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두 척은 수리, 정비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하, 모든 전 세계 해군의 운영 개념이 그래요. 네. 그럼 두 측이야, 두 측. 두측 중에 그러면 한 측은 최소한 한국에다가 다 놔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미국도 핵, 그 잠수함이 엄청나게 이게 저 24발이 그저 SS, SSBL이 탑재되어 있거든. 음. 네. 잠수함 발사 유도, 저, 저, 탄도탄이 음. 24발이. 24발이면 한 달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게 돼요. 예. 네? 근데 그 어마어마한데 그걸 뭐 수백 척을 가질 수는 없잖아. 미국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열네 척이라니까. 음. 한책을 최우선적으로 한국에 해서 배치하면은 음. 옛날에도 막 했다고 보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까지 이제 약속을 했으면 하면 더 다행이야. 음. 그 정도 그런 게 동맹의 핵 억지에 력 의지하는 거예요. 음. 그 외에는 아무런 기계 없어요. 저는 제일 아쉬운 게전술핵이라도 갖다 놔라, 이게. 어. 정부 성격이 뭐 따지지 말고. 어. 나또가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전술핵을못 갖다 놔.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나 말이야. 그렇지. 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국민들은 엄청 불안하다. 음. 북한이 매일 저렇게, 어? 탄도탄 발사하고 도발하고 야라인데, 또 내일 모레 말이야. 실제 핵실험 하겠다는 걸 하고 말아 인공위성 발사하고 야단인데, 네.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우리 최소한 핵을 가져야 되겠다. 음. 제발 용인해달라. 음. 아니면, 우리 저, 저 잠수함 충분한 능력이 되니까, 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그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최소한 억지를좀 갖겠다. 음. 전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 한마디도 못했고, 음. 자체 핵개발정에더 못했고, 네. 쏙들어가버렸어요 얻은 게도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요, 1906, 2016년에, 네.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음. 이보다 더 상위의 협의체가 있었어요. 한미의, 한미학장 한미 억제 전략 협의체, 소위 음. EDSG, CG라는 걸, 예, 예. EDSCG라는 걸, EDSCG라는 걸,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이거는, 양국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음. 외교부 차관이 대표야. 그렇지. 이번에 해변 NSC는요, NCG는요, 음. 음. 차관 보급이 대표야. 그렇지. 차관은 뭐야? 더계이내려왔다니까 그런데 아.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 외교부가 뭐라고 발표했는 줄 아세요? 음. 나토와 유사한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해비 메카니즘을 구축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아. 근데 이번에 발표해서는 토와 유사한 얘기도 없어요. 그렇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아니라잖아. 아니라고 부인해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미국 그 NSC에서 음. 우리가 자꾸 핵 공유라고 그러니까 아. 사실상 핵 공유 아니라고 얘기를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게 김태호 음. 안보실 1차장이 주도했는데 음. 이 항문이 김태효. 음. 김태효. 음. 국민은 핵 공유로 느끼게 될 거다. 음. 이거는 느끼게 될 거란 그러냐 하나의 기대 음. 국민들은 이거 좀 쏘아가지고 핵 공유처럼 그런 생각 안 하겠나 이야기잖아요. 그 음. 완전 기만이지 국민 기만한 거지 자기들이 김태호가 국민들을 기만했고 다실토한 행행 거예요. 그 사실은 내가 오늘 좀 심하게 그러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한미학장 억제 음. 전략 협의체. 아, 한미핵장 억제 예. 전략 협의체.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구체적이야. 아. 이번에 해의한핵 협의그룹이야. 음. 핵 발사를 협의한다는 거지. 그렇지. 학장 억제를 협의하는 건다. 그런 구체적인 수식이 없어요. 아. 그냥 핵 협의그룹이야. 이거는 굉장히 구체화돼 있어요. 음. 한미 핵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협의체.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나토시계. 예, 네, 나토시계. 그러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더, 어, 후퇴했다고 봐야잖아. 후퇴한 거죠. 후퇴한 거죠. 아, 대표의 어. 계획이 차관에 하던 걸차관보으로내려왔잖데차관복로 내려온 거 아니야. <웃음> 참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기면 은 그렇게 국민들이 믿을 걸로 생각하고 네. 난 더욱이 웃기는 것은 이걸 좀전공 깨는 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나와 가지고 떠드는 거야. 어? 이걸로 어 김정은 핵도발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어거건 미국밖에 없어. 음. 한마디로 한국이 자꾸 미국에서도 막 언론에서도 노고 그러잖아요. 네. 한국이 핵무장에도 mpt조약상 음. 어? 위반 아니다.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한국에도 뭐 핵, 그, 저, 개발할 역량이 쌓이고 쌓였잖아요. 플루토늄, 음. 뭐, 지금, 제철이 뭐, 쌓인 것만 해도 어 뭐, 하여튼 기술, 그 다음에 그, 그, 저, 연료, 뭐, 등등. 이거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은 철저히 비약산이잖아. 비약산. 핵 비약산이잖아요. 이 정책인데 한국이 하면 이게 도미노가 생겨가지고 일본이 무장하고 또뭐 나중에 대만도 무장한다 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에 하여튼 핵, 확산금조적 이행 약속을 철저히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장 억제 강화를 통해서 한국이 자체 핵 무장을 절대 안 하게 되는 약속을 받아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 소득이 커요. 소득이 큰 대신에 우리는 구름 잡는 무슨 해비차 하나 만드는 음. 약속 외에는 아무도 얻은 게 없어요. 보 볼트는 거기가... 얘기한 그대로 음. <웃음> 가끔 핵잠수함을 한국 귀향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다고 음. 저도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야. 그 국면은 뭐가 있어요? 과시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게. 그런데 핵잠수함 귀향은 내가 아까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음. 옛날부터 계속했다. 그런데 음. 왜? 이거는 극비라서 네. 핵자수성 자체 위치나 이걸 노출을 안 시켰을 뿐이지 음. 내가 있을 때도 계속 그 봐왔다 음. 연합훈련 할 때도 매우 들어왔고 네. 어기하고 내가 실제 그어 연락장교로 음. 핵자함성 내측 동시에 들어왔을 때도 내그 가서 그 했다 음. 얘기했잖아요 네. 뭐 달라진 게뭐 있어요 그 얘기 좀 해. 그러니까 뭐 이건 우리가 볼때 정말 기존 개살구지. 아,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어. 정부에, 음. 그거 속이면 안 돼, 국민들이. 예? 음. 네? 그, 어떻게 속여? 이건 정권이 바뀌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예요. 네. 음. 김태호 특히 저 안보실 1차장 음. 양발이 굉장히 나대는데, 음. 저는 저, 저양과별 그것도 없더라고. 국제중치학자야. 네. 안보 전문가도 아니에요. 음. 백그라드가 없어요. 네. 뭐 국가 안보 진략 개념이나 이런 게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음. 특이한 건데 MB 때 이분의 그 대외전략 비서관 했잖아요. 그래서 씨, 근 조금 이따가세 번째 주제들 이야기 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분 문제가 많아요. 자세 번째 넘어가자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 혁신이라는 걸띄웠거든요 네. 어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이 아, 대한민국 결... 군대가 골병 들었다고 그런 가요 골병. 음. 골병을 윤석열 네. 대통령이 지 드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군의 이렇게 전투력이, 망가진 가장, 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9.19 군사 합의해가지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내부 문제가 있어. 음. 국내 정치적으로, 네. 군을 완전히 포퓰리즘, 음. 포퓰리즘의 하나의 그 대상으로 삼은 거야. 그게 병사 월급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공약이 윤석열 어. 대통령도 이거 포퓰리즘이야 병사들 어. 인기 얻겠다는 얘기잖아. 그럼요. 아, 자기한테 돈더 주겠다는데, 싫어할 병사들이 있어, 어디 있어요. 근데 군... 한국군에, 음. 저, 저, 소외 월급도 200만 원안 돼. 음. 근데 병장한테 200만 원 주겠다는 거야. 음. 말이 안 되잖아. 그 진짜 터무니없는 포퓰리즘이야 그런데 내가 군생활 오래 해가지고, 그, 내, 내, 군의 전투력을 망가뜨리는 망가지는 가장 원형은 음. 지휘관이 병사들 눈치 보면서 네. 인기 위주로 저 지휘 관리하는 지휘관이잖아요. 네. 그 부대는 완전 개판이야. 왜 병사들은 안, 서면 앉고 싶고 음. 앉으면 눕고 싶은 게 모든 그렇지 어 사람의 그거예요. 네네 네. 편하게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야. 예예. 예. 그거를 훈련한다고 힘들게 하면은 싫어하지. 음. 하지만은, 군대가 군대다 고 전투에 승리하려면 훈련 안하고는안 되잖아. 네. 대신에 병사들이 싫어한다고 안 했다? 네. 야, 그럼 쉬어, 그냥. 자. 음. 그 주의하는 인기이 좋지? 네. 군대는 완전히 망가지 뿐인 거야. 나 그런, 그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 그려져 있다니까? 음. 이거, 저, 국방혁신 한마디로 하면은, 음. 법파피이 철저히 걷어내고. 그렇지. 훈련을 철저하게 실전적인 훈련은 음, 그 외는 에 없어요. 음. 나머지 이번에 이번에 국방핵심이가5월십일을 출범했잖아요. 예. 여기 할 일이 쭉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 얘기가 있어요. 음. 국방핵목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음.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 네. 압도적인 대응, 대응 능력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제식군사를 음. 압도적인 대응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 우리가 핵무장하는 게 압도적인 대응이지. 아니 뭐. 미국 전소래기라도 갖다 내 압도지도 행이지 음. 그거는 하고 말만 이래 한다, 이거야. 음. 나 이거 웃기는 거야. 그 다음에, 대, 국, 대내외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음. 효율적이 군 구조로 탈바꿈 하는 것이다. 음. 이게 국방 핵심 목표다, 이거야. 미안하다. 군 구조 얘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국방 조직 재정비, 군 지휘 통제 체계 최적화, 전략사 창성, 이런 이야기 좀 나와요. 딱! 이야기 나니까, 김관진 8명을 핵심적으로 구성했는데, 네. 어, 군사 안보 전문가 4명, 음. 그 다음에 국방과학기술 전문가 4명이에요. 8명.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외부 전문가고 민간위원. 당연직위원회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이에요. 3명에요딱 11명이에요. 여기서할 네. 일이 딱 나오는데, 군 구조가 딱 나와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상부지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한까 그러니까 군수내부 구조 이걸 바꾸겠다는 거야. 이게 통, 한마디로 통합군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김관진 어, 핵심이 부위원장이 음. 이명박 정부 때 네. 국방부장을 관 하면서 예. 추진했던 것이 음. 통합군이에요. 통합군. 그게 몇 년도냐면 임명박 정부가 대통령 이 임기 1년 앞두고, 음. 2011년 5월. 음. 2011년 5월이에요. 5월에. 네. 이게 언론에서 엄청 이 논란이 많아서요. 음. 이게 가지고, 왜냐면 합동, 지금 합동군 체제 거든, 1990년부터 합동군 체제 거든, 네. 합참 의장이 군련권, 그러니까 작전 지휘를 하고, 음. 네. 각군 작전사를 지휘해 가지고, 네. 각군 참모 총장은 군정권, 음. 군정, 네. 군사행정만 한 거야. 군수 지원하고 이런 거 음. 지원만 하는 거로. 옛날에는 1990년 이전에는 예. 각군 참모총장이 각군 지휘를 했어요. 작전 지휘를. 예. 그걸 바꿨다고그것도 음.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 합동군차제가 지금 21년째, 23년 됐죠. 예. 이거를 MB 정부 때 있잖아요. 네. 통합군으로 바꾸는 게. 그러니까 이 통화권이 뭐냐 하면은 음. 합참 의장이 음. 군정 훈련권을 다 가지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각군 참모 총장 직접 취해 음. 인사권까지 행사해. 네. 이게 통화권이에요. 음. 그러니까 유, 특히 해군과 공군, 육군 중심이죠. 해군과 공군에서는 엄청 반발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까지 단식 투쟁을 음. 했다니까. 그때 평민당 총재했어요. 아. 반대하면서. 음. 너무 해가지고 이게 그때 MD가 접은 거예요. 근데 통합군은 이거요. 음. 이젠 얼마나 다시 놓은 거요 이게 제가 1982년 에 해군 참모총장 수행보관했어요. 네. 그때도 통합군 추진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이 음. 그다음에 노태우 된 1987년도인가요? 예. 노태우 대통령 때 제가 그때 그소령 때인데, 응. 음. 그때도 통합군 추진했다니까. 내가 수행보관할 때 통합군 추진할 때는요, 야, 그냥 막. 그러니까 해. 군대 혁신 이야기만 나오면 통합군이 나오는 거만. 이게다가 그 시행착오로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육군 중심 사고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어. 대한민국 군대가 음. 육군이 거의 다 그냥 육광부라고 할 정도로 음. 육군이 다해군를 장악하고 있는데. 었 음. 자꾸 해군군이 크면서 육군이 육군도로백육 보조하니까 예. 도대히뭐 사단 군단 운영할 게뭐 계속 없애잖아요. 없앨 음. 수밖에 없어. 사람이 없는데 어. 그러니까 당연히 육군의 장성 진급 숫자부터 줄어들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더좀유지하려면 타군까지 그 하는 수밖에 없어. 그거야. 그러니까 육군 중심 주의가 허울 좋은 국방 핵심을 그, 구실하에 네. 통합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통합권을 하는 나라가 음. 전부 공산주의 국가 있잖아요. 전체주의. 외는 아. 없어요. 아,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어. 이스라엘 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아. 이라만통합권을 하고 있어. 왜? 이스라엘은 규모가, 군규모 크지 않아요. 음. 그런데는 효율적일 수 있어. 그런데 대한민국저 60만 대구는요. 네. 통합권이이는 완전히 굉장히 위험하고 낭비적인, 오히려 낭비적인 거라니까.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민 통제. 으흠. 시빌 콘츄라 정면 위버야. 아하, 그렇지, 그렇지. 문민 통제. 그렇죠. 한번더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스템 자체를 으흠.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 아, 역행할 수 있는. 더합군 사례가 마음은, 야, 대통령 마음,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가르쳐버린 거야. 어허, 야, 밀어버려. 어. 어 모든 걸 가지는데. 고있 그렇지. 동생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거. 아. 그, 윤석열 대통령 이거 쫙, 쫙, 인식하셔야 돼. 근데 김관진. 어, 통합군 사장관이. 김관진, 어, 부위원장은 통합군 주의자 구만 그니까. 예? 통합군 주의자. 아. 그래서 내가 김관진 장관을 내가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음. 알아요. 음. 굉장히 군인답고 참 군인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 위협에 대한 그 해법을 정확하게 그저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그, 그런 그걸 내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군 구조 문제는 이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 이걸 이명박 정부 때 인기 1년 남기라고 추천할 때 네. 주도를 누가 한줄 아세요 음. 김태여 이야기 떠는 거야. 음. 김태여 대외전략비서관하고 nsc 그 다음에 이상우 당시에. 그렇죠. TF를 구성한 게 있어요. 국가안보총괄회의 위원장. 음. 이두 분이 주도를 했다니까. 아, 이상호 그, 교수. 음. 예. 그래서 국방객 307을 음. 위해서 추진하면서 이걸 통과하 가야 된다. 음. 이거 반대하는 거는 자군 이기주의다. 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태요 국가안보실 제1처장이. 그 당시에는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비서관이야. 그때 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하고 서로 일을 함께 했단 말이지. 그렇죠. 한 분은 청와대, 한 분은 국방부에서. 예, 예, 예. 그 인연으로 지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불러온 거야. 예? 그렇게 봐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건 뭐, 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이 국방, 음. 외교안보의 총책은 누구냐? 음. 내가 볼 때는, 음. 정치부 기자가 볼 때는 이건 김태훈 김태웅? 아. 그니까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이 또군 경험도 없고, 음. 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엄청나거든, 이게 네. 국방, 그, 저 안보 문제는. 음. 뭐,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저, 책무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북한 핵미사일이고, 뭐, 조발 계속 하지, 뭐, 또뭐 전부 다, 뭐, 한미정상에다, 뭐 한일정상에다, g 보면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국가 안보질락 관계되잖아. 그렇지. 본인의 경험도 없 아, 몰라. 음. 근데, 김태현은, 그런 경험 있잖아요, MB 때. 음. 그런, 그런 거 경험해가지고, 이게 좀, 행정, 이런 거 좀, 그, 했겠죠. 음. 편하니까 일단 한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지금 계속 악수를 뜨고 있거든. 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위간보, 외교안보의 작략이 이 분야는. 거점을 많이 보였지. 헛발질을 굉장히 네, 많이 했지. 네, 네. 뭘, 뭘 모르면서 음. 막 이, 이 써준 대로 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김태혁 가르쳐야 돼요. 완전 가르쳐야 된다니까. 어왜 또? 음. 아이 사람 아이디어로 주도한게 전부 다 악수로 악수가 계속 됐잖아요. 지금 음. 후쿠시마 이것도 김태혁 작품이야. 아. 네? 일본에 가서 거뭐 하고 막 음. 이런 거 전부 다. 아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얼마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음, 그렇지. 요구할 건 하면서, 음. 대일 관계를 개선하면 되잖아. 국민 여론을 모아가면서. 모면서 설득을 하면서. 그렇죠. 대일 관계 당연히 개선해야죠. 음. 한미일 군사 협력,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 음.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그렇지.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이 하면서까지, 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나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하면서 어? 모양을 갖추어 가면서 국민들 설득해 가면서 여론을 사서 할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 방법을 모색을 생각하려고 무조건 어, 구피가 들어가듯이 음, 밀어붙이고. 음. 굴종식으로. 음,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얻는 건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음. 우리 쪽에서만 밀어붙이는 거지. 저 일본한테 적어요. 음. 저자세의 굴종적인 이게 외교가 악수가 음. 이게 결국 후쿠시마 문제가 네. 이게 발목을 잡아요. 음.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되고요. 잡고 있는 것처 그다음에 워싱턴선언 이것도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요구할 건 했어야 되는데 음. 너무 양보 위주로 해서 우리 거 하나도 못 챙기고 음. 그냥 뜬구은 잡는 해비차 하나 창설한 걸로 끝나버렸다. 음. 핵 잠수함, 한 번씩 보여주는 거. 네.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바보같은 짓을 한 거예요. 네. 이걸 누가 바보같이 만들었느냐, 김태호 음. 음. 김성환 뭐 다, 다, 날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여론이 음. 안 좋아질 겁니다. 음. 안 좋아지면은 문책 얘기도 놓을 때제 1분으로 잘라야 될 사람은 김태호예요 음. 왜? 누가 책임져야지. 대통령 뭐 직접 물러날 수도 없는 거고. 이 모든 아이디어를 내고 주단, 그, 참모 있잖아요. 네. 자기 수족부터 잘라야지. 그리고 정확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는 사람 갖다 갖다 놔야지. 무선 지금도 국방 핵심이 하면서통합군까지 하면요. 어. 정권이 위험해. 아. 어.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이거는 정면으로 헌법정신, 헌법정신 뭐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5.18도 음. 헌법정신이라면서. 음. 그런데 헌법의 문민통제, 정신을, 정면을 위반하는 거예요. 아, 동학군이 쓰이는. 굉장히 본인한테도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네.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동보 제독님 예. 정말 거침없는, 어, 소신, 어, 들어봤습니다. 뭐, 윤석열 정권에 뭐, 어, 뭐, 참여하겠다던가. 아, 내가 전화 받았어. 어. 김관진 전 장관이 핵심이 비운 여행 됐다고 나한테 동기생이 전화 왔어. 음. 너 그거 들어가서 좀일좀 좀 해라, 이거야. 음. 야, 내가 그거 왜 갔냐? 음. <웃음> 내가 그걸 많이 해봤거든. 아. 그 업무를 많이 했다고. 군 혁신 문제를.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21식의 국방퇴시발전위원회 음. 21식의 그 통일 대비 음. 국방혁신발전위원회, 네. 그리고 내가 또 위원으로 있었잖아요 음. 대령 때 대령 진급하자마자 음. 그다음에 카이다도 그 주로 그런 연구 많이 하고 음. 어, 그그종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네. 하여튼 뭐 심재동님의 자기 근데 pr로. 데 내가 웃었습니다 어. 그냥 웃 어. 자기 pr로 오늘 <웃음> 방송을 마치고 pr이 있습니다. 아니고 네, 네. 내 소개. 예, 예. 음. 우리 심재동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아, 이렇게 참 뜨거운 관심 갖고 참 시청해주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네. 내일 아침 7시 55분 윤창주의 조마인 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으셨습니다네시간 고정. 거의 잘 마쳤네. 훨씬